동이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2시간 50분 만에 도착했고요. 50대 아재 타이페이 배낭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두려움과 기대가 됩니다. 아, 검색대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안내판이 나오는데 따라해봤습니다. 돈도 바꾸고 휴대폰 유심칩도 바꾸고 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카드 구입 기계인데요. 한국어로 예,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일본만에 성공해서 구입을 마쳤습니다 아, 이지카드는 아, 교통요금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공항철도 플랫폼인데 아, 보라색 그러니까 급행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예, 급행열차 아닌데요 급행열차를 타시면 30분만에 타이페이에 도착합니다 아, 차창 밖에 모습이고요. 초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긴 팔을 입었더니 조금 덥게 느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타이페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 역사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역사 안의 모습인데 역시 규모가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역 앞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타이 예, 타이페이 기차역에는 대부분 이 지하에서 어, 환승하거나 어, 그 기차를 타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거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게 특징이고 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아, 시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아, 어, 출퇴근 시간에는 제법 밴딩 어, 수위에는 8개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배낭여행 때 아주 유용합니다. 어, 이곳은 지하철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와 거의 구조가 비슷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요. 또 중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지하철을... 탄수이로 첫 번째 중간에... 탄수이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수이역에서 도착하시면 3번 출구로 나가시면 이렇게 강이 바다와 만나에서큰 호수를 보는데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어, 저렇게 한번 달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조각상이 나오는데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주 추척해서 아주 기분도 절로 좋아지고 아, 대만 날씨가 겨울에는 한 3번이 2가량이 비가 오거나 흐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많은 날씨도 아, 저도 취소. 자전거를 대만돈으로 100원을 주고 이렇게 빌려서 한번 타봤습니다. 다리와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터을 벌린 것처럼 강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자에 앉아서 물멍을 한번 해왔는데요. 어,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아주 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 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아프면 걷기도 하고요. 공원에서는주자 축복 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돌이 가서 보면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공간입니다. 첫째는 시내에 있는 샹산 공원입니다. 샹산역에서 내리시면 곧바로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데는 이 돌계단이 있는데 좀 가팔라서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돌에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어,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어, 스위엔이라고 어, 큰 바위가 한네 개, 다섯 개 있네요. 어, 여기서 어,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가장 높은 빌딩이 예,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습에서 가장 있습니다. 높은 101층 빌딩 인데요. 어, 이곳에서 보시면 그 전망대에 사5만을 주고 보는 어, 것과 별 진배가 없습니다. 이 공원에는 이렇게 혼자서 또 무술을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행오기를 잘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번에는 롱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는 용산사인데요. 는데 네, 왔습니다. 어, 시문역에서 한정 지하철로 한정거장을 오니까 어, 시내에 이렇게 큰 절이 있습니다. 아, 시내에 이렇게 큰 절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 각자 소음을 정리해 있는 모습입니다. 복자를 아, 가장 많이 주아하는분이었습다 아, 새라서 그런지 어, 무엇을 기원하려고 어, 저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간절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 무엇을 바라는지물 간절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린역에서 34번 버스를 타시면 한 10분만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시면 은이 정문으로 이어지는 가로수가 아주 어 보기 좋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게 되면 은아 박물관 아본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은 작아 보이는데 엄청 큰 건물입니다. 아, 박물관에는 사실 그 한국어로 이 안내가 안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대부분 한자라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자기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도자기 채색이 아주 아름답고요. 아, 세련되고 정교한 모습에 한번 놀라봤습니다. 이 사진보다 직접 보시는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 다섯째는 지산웬이라는 시민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에, 게다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산공원입니다. 어, 고궁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면 여기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하다한 어, 정원과 수목들이 일품입니다 어, 어, 유지 걸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인생샷을 찍으면 풍경이 좋은 곳이죠. 이번에는 중정기념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정기념관옆 근처에 있고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중정기념관 본건물인데요. 그 앞으로 펼쳐지는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 기념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관광객당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인데 어, 매화가 벌써 피었습니다 어, 꽃이 꽃다운 대접을 받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인 꽃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백로도 있고요 예, 기념관 앞 희극원인데, 엄청 <목소리> 아, 건물이 어, 지금 카메라에는 작게 보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충전 기념관 야경입니다. 야경이도 관광지가 습니다 일곱 번째 여행지 황금박물관으로 갑니다. 황금박물관은 타이베이에서 약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입구고요. 외로 웅장하고 아, 산이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박물관 가는 길은 계단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박물관에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그 대신에 아, 박물관 옆에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어, 나무나 숲이 우거져서 이렇게 걸어만 하고 강부들이 먹었던 도시락인데 지금 상품, 관광상품화에서 85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스펀으로 갑니다. 스퍼는 말 그대로 아담한 마을입니다. 어조그마한 어, 시골역인데 어, 아담한 풍경이 어,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또 안개가 잠재기염해서 비가 오니까 더이 서정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쿠터와 천 등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빌려준다는 광고판인데요. 스쿠터를 빌려서 타고 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마을 한가운데는 철길이 나있는데 어, 기념사진을 찍으면 합니다 천등을 향해 왔습니요 저도 천장에다 제 소금을 접어서 어, 날려봤습니다 어, 간절히 부러주길 바라면서요 이거는 닭다리국 인데요 우리나라 유명인이 소개하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어, 75원 입니다 먹을만하죠 아, 이런분 바닷가에 있어서 날씨가 조금 변화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이한 바다를 보니까 참그 멀리 온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하나의 조각품 같고 작품 같고 세월과 바도에 식힌 그런 기이한 바, 바위가 신기했습니다 이 날씨가 정말 무상합니다 이, 이거는 퍼석 같은 바위인데요. 또, 이런 모습의 바위도 있습니다. 이, 색다른 풍경이고요 아시는 분은 비가 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열 번째는 지우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에서 1 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예, 여기는 저녁 시간이 골드타임입니다. 어,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하나 둘 등불이 밝혀지면 이 풍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발라에라야와는 바닷가입니다. 어, 벽화가 있고 어, 이쪽으로는 이렇게 바다로 이어지는 어, 해안가 마을입니다. 해안이 뭐이어지는풍경인데요 지우포는 언덕에서 내려다본 해변인데요. 아, 이 해안가가 아주 그이 풍경이 좀착다랍니 주유폰에는 등불이 밝혀지면 그 풍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차츰 분배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닭 부위별 요리인데 아,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거리에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런 마라탕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지우판에 홍등이 멋있는 거리입니다. 홍등 어, 포토전입니다. 가장 핫한 곳이죠. 이렇게 골목길도 있고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영웅과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서